우진 씨이 이제 대리로 탐진을 대리요? 너보다도 갑자기 이제 선배가 선배... 돼서 아 그래요? <웃음> 저 존칭 <전친> 부탁드려요 아. <웃음> 뭐하세요? 지금 업무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네. 그게 오늘 업무인가요? 아니 너무 무시하시는 거 같은데 노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뇌를 풀어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2시간 동안 지금 영화를 보고 있긴 해요 벌써 한편다 보셨군요. 네. 일을 안 주셔가지고. 일을 아직 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두분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네. 어떤 업무 하고 계시죠? 그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해야 하나. 말 더듬으신 거예요? 아아 아니 아니. 에어되게 <웃음> 예리하시네요. <웃음> 오늘 밖에서 네.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되니까 네. 다 오늘 밖에서 일하나요? 네. 어? 실내에서만 일하다 보니 답답하기도 음. 하고. 실제 매장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 지외근 네. 한번 나가 볼 거예요. 아 네. 그런 거 제가 또 많이 해봤죠. 아 잘, <웃음> 자신, 있습니다. 자, 자, 자신 있습니다. 네. 그근데 네. 이제 나가기 전에 네. 정우 씨한테 조금 서운한 소식. 어 그러니까 유진 씨한테 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어, 뭐죠 뭐죠 뭐죠? 사장님께서 네. 특별히 어. 유진 씨를 초고속 승진을 사장님께서요? 네 사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유진 씨를 이제 대리로 <웃음> 승진을. 대리요? 그 대리면 그러면 선배님이랑 저보다도 선... 갑자기 이제 선배가 돼서 아 그래요? <웃음> 네, 아 제가.. 네 대리님이세요 저 혹시 커피 한.. 잔 <웃음> 목이 아, 마르네요 <웃음> 유진 대리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요아 그래요? 존칭 네, 부탁드려요 아 임대리님? 네저 존칭 부탁드려요 아, <웃음> 올리브영 매장에 나가 건데요 네네네. 열정을 불살라서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장까지 <웃음> 성님 천.. 천사원님? 네. 아, 천사원님 이제 <웃음> 나가보셔도 되니까 <되는> <웃음> <웃음> <웃음> 음, 어 잠깐만요 어.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해가지고 아 고맙다 고맙다 건너세요 네. 건너양선 고마워요 네. 어, 혹시 매장 관리 해본 적 있어요? 아 해본 적 있겠어요? <웃음> 없죠 없죠 없죠 저도 근데 없어요 어? 아 그래요? 네. 대리님 입고 가는 건데 아 저는 자신 있어요 모든 걸 자신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대리님만 믿고 제가 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요? 네. 그 대리님은 혹시 안 하시나요? 아 저는 뭐 뒤에서 어. 감독 정도? 원래 대리랑 그런 거거든요. <웃음> 대리를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네 그렇죠. 아 저기 있다. 어어. 올리고요. 갑시다. 어, 어디 있죠? 저희 집 공들이? 자 이제 양서원 이제 업무를 너에게 줄게. 벌써 주신 거아닌데 그렇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네네네. 바로 진열된 걸 보면은 심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요 아, 네. 이런 많은 제품들 중에서 우리 가스비 네. 제품이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뭐뭘 뭐 준비했죠? 당신이 들고 있는 것이죠. 아이게 이거... 바로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아한번 이제 열어 보시겠어요? 아, 네네. 빨리빨리 아... 해주시길 바래요. 네. 네. 이런게 있네요. 네, 네. 아. 이렇게 제품에 하나하나씩 네. 우리 피오님이 담긴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잠깐 우리 피오님이요? 네. 왜 그래요? 아, 맞긴 한데 네. 우리 우리 양사원 님 지금 질투하시는 건가요? 없지 않아요 <웃음> 스티커부터 붙여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일단 다 뺍시다 네. 테스트 제품은 네. 따로 빼고 오케이. 직진 분사식 슈퍼 하드 스프레이 이겁니다 주세요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양사원 로고가 안 가리게 요렇게 오.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다가 잘하시네요. 혹시 대리님? 제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 좀 솔직히 대리님이 약간 비리로 올라가신 줄 알았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아 저를 가리치신 건가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어... <웃음> 기분 탓했는데요? <웃음> 매트 스프레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우리 또 잘생긴 피오님. 어? 네. 어? 어. 대리님, 에? 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저보다 못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 무슨 소리예요? 아까 앞에 알바 공모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기억 오르네요? 아, 아! 당신! 죄송합니다, 죄송 그만 음. 그만 까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이 캐치를 다 붙였는데 맞아요 그래도 저는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싶어요, 저희 제품을 아, 여기서 더? 네, 다 제가 딱다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대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양사원님 가 <웃음> 네. 까세요 아, 죄 까라면 까야죠, 까다면 까야죠 자 이번에 새로나온신 제품인데요 네. 지속력 업 어? 칼크림입니다 어, 이게 이제 앞머리 고정 스프레이니까 네. 여기다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귀여워요 좋습니다 음? 그래도 뭔가 아쉬워요 맞아요, 네, 저는 위에는 파래졌는데 네. 이 제품들이 좀 내려 앉아있으니까 뭔가 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양서원님 가져오시죠 도대체 몇스 앞에 를라고 보시는데 이 정도면 그냥 짜자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것이 바로 네. 집기와 띠지입니다. 아 약간 눈에 띄지 마. 눈에... 아니 아닌데. 아, 눈에 띄시면 안 되지. 아, 눈에 떠라. 어. 띄지어띄지 어, 띄지. 네. 그러면 이거를 빼야겠네요. 그렇죠. 네. 아 오케이. 이렇게 누워도 되나? 어. 넣으세요 공간이 있어요? 말대꾸하지 말고. 어 와. <웃음> 어? 대리님. 좋아요. 못하시는 게 뭐예요, 짜증나게? 제가 이래요 그건 그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한데 그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한번더 네네. 아하 자 빨리빨리 해볼까요? 네네. 잘, 잘 맞춰서 해주세요 네. 알죠 알 네? 눈에 띄지 눈에 띄지 오 진짜 예쁘다 박수 아, 눈썹도 한번더 따주세요 <웃음> 잘습니다어 네. 네. 네. <웃음> 다리야. 자 우리가 네. 선배님한테 배웠던 갸스비 비비티 페이퍼가 아직 음. 출시 전이에요. 아 출시 전이구나. 그래서 여기 엔 기존 제품들 먼저 저희가 쇼카드로 돋보이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죠, 그죠. 직원들께 신 제품이 나오면 좀잘 부탁드린다고. 오 어. 혹시 최근혜 파우더 종이 타입입니다. 필름 타입입니다. 필름 타입입니다. 이렇게 네. 예쁘게 주세요. 진짜 못한 게 뭐예요, 선배님? 저 없어요. 없어요? 전가스비에 관한 거라면 다잘해요 어쩜? <웃음> 어, 근데 진짜 이것만 해도 확 달라진다. 그니까. 다른 제품들이랑 차별성이 확 드러나네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아, 선배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네. 저는 랜덤코리아 대리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서 네? 제가 오늘 양선 님이 치운 똥을 닦느라 아닌데? 한번 치우는 똥을 더 닦았군요. 그 그러니까 <웃음> 똥은 되게 귀한 대접을 받았네요.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제품들을 d 피하고더 돋보이게 할수 있음에 강력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느낌이 좀 강력하게 왔습니다. 초고속 승진하는 거 없나요? <웃음> 저희 제품밖에 눈에 안 들어오고 애사심이 더욱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애사심! 네. 랜덤코리아 충성! 이 정도는 아들이 가장이 될수 있어요. 사장님? 아, 저... 지켜봐 주세요. <웃음> 누굴 지켜보라는 거예요 <웃음> 나를. 아, 치운동을? 치운동을? 치운동을 치운 닦는 거를 한번. 퇴근! 퇴근? 안녕. 안녕.